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롱 백호입니다 소리에 힘을 씻기 위해 그리고 볼륨을 키우기 위해 호흡을 강하게 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호흡을 사용하는 감각이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바르게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음색을 유지하며, 호흡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내가 원하는 성구를 유지하며, 라고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대접촉을 유지하며, 라고도 할수 있죠. 쉽게 말해, 내가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타겟으로 한 상태라면, 어... 이렇게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50-50 믹스 보이스를 타겟으로 한 상태라면 허 <목소리> 이렇게 50-50 믹스 보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흡을 사용하는 감각이 잘못된 경우 호흡이 아니라 뜬금없이 목을 조이게 됩니다 <목소리> 이런식으로 말이죠 목을 조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호흡을 더 강하게 사용하려고 했지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문하압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의 힘으로 호흡을 강하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대 접촉과 성문하압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대를 활짝 열어준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어본다면 이렇게 호흡이 강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성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성대 아래로 압력이 낮은 상태고 이를 성문화압이 낮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대가 강하게 다칠수록 성대 아래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성문화압이 높은 상태라고 할수 있죠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대가 약하게 다칠수록 즉성문화압이 낮을수록 호흡은 약하게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성대가 강하게 다칠수록 즉성문화압이 높을수록 호흡은 강하게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호흡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외부근으로 목을 조이며 성대접촉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음색, 내가 원하는 성대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밀어주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강하게 내보내주기 위해 목을 조이며 강한 성대접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호흡을 사용하는 감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성대 접촉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가벼운 성대 접촉의 느낌을 캐치한 후 입안의 공간, 즉 발음 중에서도 모음을 신경 쓰며 호흡을 밀어주듯이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컨텐츠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설명은 간단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감각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음성학을 바탕으로 하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발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랍니다. 다음 호흡 시리즈 4탄에서는 성대 접촉과 호흡의 감각을 분리시켜주는 파리넬리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